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 OK 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미들 스윙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을 배웠습니다. 어 미들 스윙은 그냥 백 스윙만 이렇게 어깨를 90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. 일단 넓게 서야 된다. 그리고 앞뒤 거리도 넓게 서야 된다왜 그만큼 백조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다. 스몰 스윙, 미들 스윙, 빅 스윙은 다른 스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 시켜야 하는 스윙입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팔다리 길고 키가 크신 분들은 이 스윙에 있어서 훨씬 우아한 날개짓을 할 수가 있죠. 음, 좀 마음은 아픕니다만 저는 생긴대로 제 스윙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빅스윙 인데요 기본적으로 빅 풀스윙 이라고 하죠 이렇게 꺾인 게 바로 저는 풀스윙이죠 손목이 젖혀진 거다 젖혀졌어 내가 풀스윙 여기서 어깨가 쫙 돌아갔을 때가 빅스윙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 으로서의 각각의 역할이 아니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빅스윙은 어떠한 개념으로 쓸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골프 스윙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빅스윙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미들스윙은 뭐 젖힌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중간까지 들어가는 게 미들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시즌1에서는 그렇게 해서 히팅을 하는 게전부였지요 그리고 스몰스윙과 미들스윙과 빅스윙은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과 역할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완전 스몰스윙 발 웅크리고 바로 좁히고 거의 서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왜 공간이 없으니까. 좋죠. 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스몰스윙으로서의 서바이벌 슈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, 미들스윙은 뭐였냐면,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와서 미운 오리새끼, 하지만 거의 중닭 수준, 아니면 백조, 아기 백조 정도 갈 때, 스탠스 넓히고, 최초에 서 있던 이 각도가 뒤로 멀어지면서 약간 숙여지죠. 이 상태에서 넓어진 만큼, 저, 쳐, 때려.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. 저, 쳐, 떼려 이런 형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셨지만 제가 막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빨리 확 쳤습니까 아니죠 무슨 뭐 쟤는 스윙을 하다 마는 것 같아 저 넓게 썼어요 그리고 저저 저 때려 이런 형태의 스윙이 돼요 근데 뭐, 지금 글쎄요. 볼 스피드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? 뭐, 한 230m 정도 나갔는데, 전 거의 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막볼 스피드는 64 정도 나오네요. 헤드 스피드가 42 정도 나와요. 그러면, 여기서 이제 빅스윙으로 가요. 빅스윙은 뭐냐면, 제가 미들스윙 때는 양발이 어깨선, 발 사이에 중간쯤 걸리게 한다. 빅스윙은 완전 양발 사이에 어깨가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돼요. 그러면, 정면에서 보면 꽤 넓게 벌린 것처럼 보이고, 그리고 공은 센터가 되죠. 그리고 미들스윙에서 이 정도 각도였다면 빅스윙은 훨씬 더 넓힌 그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옥스윙을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공이 확 엎어지거나 아니면 탑핑의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옥스윙의 핵심은 공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우측으로 밀어 때리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왼쪽에 있는 건 머니까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치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죠. 그런데 뭐 보통 한 미들 스윙 미만 스윙에서는 요 정도면 돼요. 그래서 발하고 이공 사이가 20cm면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벌리면 어때요? 지금 보면 한 30cm 이상 벌어졌죠? 그러면 이 벌어진 10cm도 굉장히 먼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공을 오른발 쪽에 놓은 것처럼 인식이 되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즉, 여기에서 폭이 넓어지면 왼발만 넓어지는 형태로 가야지 이렇게 넓혀 버리면 이 공을 가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접어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밸런스가 맞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샷이 되지만 대체로 미들스윙에서 빅스윙 넘어올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넓어진 그폭 때문에 자 보세요 완전히, 완전히 멀죠 저저 저. 저저 저 이런 식의 스윙이 돼요. 너무 멀거든.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죠? 일부러 그런 거. 그리고 뭐또 이런 것도 있어요. 멀잖아요. 그러니까 저저 저 이렇게 돼가지고 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이런 공도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넓은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백 스윙이 그 문제가 아니라 다운 스윙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쪽 오른쪽은 넓게 우아하게 날개질을 펼쳤는데 왼쪽 편 다운 스윙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못 맞추는데 이때는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볼을 오른쪽에도 옮겨 놓고 쳐야 됩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가 되죠. 그리고 저저 저, 때려 이런 형태가 돼요. 그러면 공이 엄청나게 올라가요. 그리고 별로 심하게 친것 같지도 않은데 거리가 야이 정도 힘이 돼저 거리가 나거나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사실 지금은 지금 뭐빅 스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넓게 선 건데 이건 저한테 넓어요. 근데 이거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미들 스윙에서 이마만큼 벌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스윙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위해서는 늘 와이드한 느낌의 스윙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보세요. 저, 저 때려 이런 형태가 돼요. 그러니까 볼도 뭐무작게 올라가고 그리고 라인도 확 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봅니다. 또 그냥 한볼 스피드가 한 4m/s 정도 올라갔죠. 헤드 스피드도 올라갔고 자, 또 여기에서 이번에 조금 세게 쳐볼게요. 넓게 세게. 저저 저. 때려 이번에 와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. 이쪽은 잘 들어갔는데 세게 치려고 하니까 때리고 나서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. 근데 뭐 정말 빗맞았는데도 250이 날아가잖아요. 다시 야, 이쪽을 늘리기가 어려워요. 자, 갑니다. 저저 저. 때려 이번에 조금 맞았는데 이번에도 라인이 확 꺾이네요. 와 그래요 거리는 좀더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도전 과제예요 실전에서 쓸 수는 없겠지만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와이드한 상태에서 저쳐 저, 때려 이런 식으로 때리다 보면 스윙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처럼 막 공이 날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굉장히 플레이하기도 편한 거예요 다시 멀리 서서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저쳐때 저, 이런 식으로 하면볼 날아가는 거 보세요. 얼마나 높게 날아가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무조건 좁은 게 좋고 중간 정도가 좋고 저는 이제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넓게 써서 플레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골프가 돼요. 막 화끈하게 내가 뭐질르는 느낌은 없는데 여기에서 놓고 저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진짜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남들이 볼때와이 프로 아니면 뭐 김한묵의 박한묵의 박 프로 왜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공이 멀리 나가? 어, 글쎄요 제가 부드럽게 쳐요?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프로치 지난 시간에 미들 스윙 때 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스윙할 을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.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음 저한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그뭐 보충수업으로 해결해 을 드리겠지만 롱 아이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4번 아이언을 치는데 4번 아이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짠 4번 아이언 입니다 4번 아이언 인데 그 보통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4번 아이언 롱 아이언만 치면 다 공이 막 꼬꾸라져 가지고 막 가질 않는데요 근데 이때 왜 그러냐면 이긴 클럽을 갖다가 굉장히 좁게 서서 여기에서 빼고 팍 때리니까 공이 죽어도 안 뜨는 거예요. 4번 아이언이면 4번 아이에 맞는 예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4번 아이언을 컴팩트하게 친다고 딱 놓고 여기서 아, 이병호가 체중 이동하지 말라고 그랬어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니까 막 어우, 이거 너무 이거 7번보다 더안 나가.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근데 4번을 세게 치려고 하지 않고 자, 우리 옥스윙은 바닥에 붙어있는 공들은 다 오른발 쪽이죠. 그리고 굉장히 넓게 섰죠. 그리고 제가 많이 숙였죠. 이 상태에서 세게 치지 않아요.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 접, 아니면 은 접어 쭉 보면 약간 밀리긴 했지만 볼 올라가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지금 떨어졌을 때한 210m 한, 200, 한 10m 정도 나가네요. 다시 보고 넓게 서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넓게, 왼쪽 넓게 접어 쭉 보면 공 보세요. 공, 어때요? 쭉 올라가죠. 올라가죠. 다시 하나 쳐 볼게요. 이번에는 한 200, 자, 또 넓게 쓰고, 저, 저 여기 빡 때릴 필요 없어요. 쭉 치면 4번 하연 올라가는 거 보세요. 공이 이런 느낌으로 해서. 툭,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4번 이연으로 저는 여서 치면 은뭐한 220m 까지는 칠 수는 있지요. 아 어... 미들 스윙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. 긴 클럽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, 제가 페어웨이 우드 갔을 때는 진짜 가까이 있어서 스몰 스윙으로 먼저 치기할 거거든요. 유틸리티 클럽이나.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클럽들을 우아하게 쓰려면, 그냥 오늘 빅 스윙, 그냥 무조건 넓게. 얼만큼 넓게 생각하지 말고, 처음엔 어느 정도 넓게 하지만, 내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정도에서 넓게, 그리고 넓게, 넓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도 쭉 올라가고 여러분들 탄도 안되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어찌 보면 답이 될수 있어요. 지금 한 거보다 많이 넓힐 필요는 없지만 넓게 앞뒤 거리 넓게 폭 넓게 그다음 스윙 오 하고 넓게 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아, 어, 궁금하신 점 아니면 영상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PGA lee.gmail.com으로 보내주시고 이 영상 아래다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답변 드릴게요.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스윙골프 OK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. 옥맙습니다.